이제 총액을 구하는데 할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의 총액은 할인 금액을 A형을 적용한 경우에는 총액에 500원을 빼고 총액 비는 할인 금액 600원을 뺀 총액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의 수식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래로 끌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. 더블 클릭해 보면 B가 가격을 가르켜야 되는데 개수로 변해버렸습니다. 그 다음 초록색 범위는 개수를 가르켜야 되는데 총액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이 가격과 개수를 가르켜야 되는데 움직였고 그 다음 보라색 범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여서 총액 B를 가리키고 싶은데 총액 B를 못 가리키고 F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맞게 고치시려면 A3에서 F4를 한번, 두번 누르면, 세번 누르면 a 앞에 달러가 붙고 숫자에는 안 붙었죠 그러니까 a에 달러가 붙었으니까 옆으로 못 갑니다 하지만 숫자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밑으로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도 f4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풀면 f는 옆으로 갈수 있죠 근데 밑으로는 못 갑니다. 이제 엔터 치시고 밑으로 드래그하면 가격이 문제없이 구해집니다. 보라색 범위는 고정되어 있고 숫자가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숫자는 풀려 있기 때문에 3, 4, 5로 바뀝니다. 이제 이 범위를 씌워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. 그러면 500원 빠진 금액에서 600원 빠진 금액으로 다시 구하는데 문제없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알파벳을 고정하시면 좌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고 숫자를 고정하면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.